안녕하세요. 백정입니다 안녕하세요. 1 0시 권정열입니다. 지소홀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5월 2 2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월드 이즈 원포 우크라이나 월드 이즈 원포 우크라이나 평화콘서트를 시작합니다. 평화콘서트를 시작합니다. 저와 함께, 저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위로에 동참해주세요. 동참해주세요. 위로에 꼭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.